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 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진딧물 때문에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진딧물들이 새로 나온 잎사귀 특히나 제라늄한테 들러붙어서 와잘떨어지지를 않네요 저희 또 구독자님들 중에 고수 분께서 또 어떤 팁 한가지를 딱 알려주셨거든요 그 알려주신 방법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대박 대박 진딧물 잘 잡아요 <웃음> 제가 영상 마지막 쯤에 공개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<웃음> 자 그럼 진딧물 잡으러 한번 가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 진딧물이 아주 유유자적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화분, 저기 넘어오는 놈 줄기 타고 돌아다니는 놈 많습니다 진딧물이요 제가 바로 희석한 그 용액을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요. 진딧물은 대부분 보시면 잎 뒤편에, 가지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들추셔가지고요. 그잎 뒤편에도 다 분사가 되도록 골고루 뿌려 주셔야 됩니다. 자 이제 골고루 다 뿌려 줬구요. <웃음> 난리가 났습니다. <웃음> 아이쿠야! 내빼는 놈도 있고요. 지지군들 가만히 있는 놈도 있고. <웃음> 자,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게몇초안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이거를 한몇 시간 동안 거의 반나절 가까이를 타임랩스로 촬영을 한것 같아요. <웃음> 자, 한참 지나서요.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이쑤시개로요. 건드려 보면... 아네 <웃음> 죽었습니다. 얘가 몇 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. 옆에 다른 곳에 또 붙어있는 놈이 있어 가지고 걔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. 예, 얘도 힘없이 그냥 떨어져 나오네요. 살아있으면 움직임도 있고 또 끈질기게 붙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쑤시개 딸려 나와 가지고 꼼짝도 안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음 얘도 죽은게 맞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죠? 자 그럼 이제 신비의 용액이 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짜잔 <웃음> 한국에서는 퐁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파올리브라고 이거 식기세정제예요 식기세정 된인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퐁퐁을 사용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어 우리집엔 퐁퐁이 없는데 <웃음> 어떡하나 그래도 같이 그릇 닦는 거니까 이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잘 들어요 보셨다시피 저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분무기에 이 분무기에요 여기까지 이 눈금까지 채우면 2리터 정도 되는 물이거든요. 여기 2리터라고 되어 있어요. 요 2리터 되는 물에다가 이렇게 두번 펌핑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2리터의 물에 요거두번 펌핑해서 펌핑한 양이요. 지금 2.5미리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. 이 정도. 요 정도 되는 양을 지금 희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고 느낀 건데요 뭐 농약 치는 거 저는 찜찜 했거든요 뭐 사람 몸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흡기 같은데 들어가면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피부에 닿아도 이거 뭐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, 그러니까 농약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이잖아요 효과를 보는데 경제적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살충제 사러 어디 뭐딴데 가지 않으시고 당장 지금 딱 눈에 보였다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분사해가지고 살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눈으로 보셨고 제가 또 확인도 시켜드렸으니까 진딧물이 보였다 하시면 퐁퐁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저희 고수님들 다 알고 계시는 정보지도 일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처럼 또 생전 처음 듣는 몰랐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논퍼렁이 공유하려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